우리는 다입니다전 세계 아동 교육과 보장을 위해 러닝 메이트를.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함께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어, 2021년 세부구 칠드럼 런텍트 어린이 마라톤 파이팅! 안녕하세요 마라톤 TF 심혜설입니다 어 이번에 마라톤의 미션은 총네교시사교시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재미있는 인증사진, 그리고 미션 완료에 대한 사진들을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Save the Children on p t e c t 국제 어린이 마라톤 화이팅 열심히 달려요! <웃음> 안녕하십니까, Save the Children 사무총장 정태영입니다. 올해 10일 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제 어린이 마라톤, 올해는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전세계 아이들을 위한 돕자는 그런 활동으로서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달리지는 못하지만 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끊기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라 여겨집니다.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저희 세부칠들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이 v 다칠드란